저는 50대 정치적이라는 한 그것에 휘말려서 충청남도에 도지사를 출마하려다 보니까 다른 당에 있는 현직 도지사나 집권당에서 제 하는 사업을 모두를 다풀랫기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서 최초로 3천세대 아파트를 으려고 땅을 사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상수도 보호지역이라고 해서 안된다는 날벼락을 맞죠. 그래서 거기서 어, 내가 벌었던 재산 모두를 다다 다 투자했는데 허가가 안 나다 보니까 문을 닫게 되죠 여러분 망하게 됩니다 정적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때만 해도 충청남도는 자민연이 시의랑 군수 도시사 다 했고 저는 다른 당에서 이제 유력한 후보자였는데 이제 그런 지역에서 완전히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 살던 집까지도 다 이제 경매가 넘어가서 그러한 위치에 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생각한 것은 죽음을 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떵떵거리고 살다 백화점도 가지고 있어 뭐 없는 거 없이 다른 사람 구도 하나 사나 사시는 것처럼 승용차를 자주 바꾸냐 할 정도였어요. 어떻게 얼마나 호화롭게 잘 살았겠어요? 그런 사람이 딱 망하게 되니까 뭐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죽으려고 약을 가지고 이제 가서 2층에 이제 복층 집에서 가서 딱. 죽으려고 했는데, 그 약을 먹기 전에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다 그, 알 수가 없었어요. 아, 그래, 내가 지금 죽는다. 그럼 죽, 죽으려면 나는 교회, 교회, 그 절회 같은 데를 가본 사람이 없어. 저기 없어요. 아, 내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 용서는 빌고 가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병을 놓고 빌기 시작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나무조질 차무소리 해다 한 거, 그 다음에 바가지 쓰고 와서 감나무 뜯어서라다 먹은 거, 그리고 뭐 어쩌고 저 나쁜 짓한 거, 뭐 이거 아주 그냥 뭐 이걸 다 그냥 할게 많더라고. 요 제가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서부터 그학교에 전체를 다 대장을 한 사람이야 4학년 때요.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람이냐? 그럼 어떻게 대장했냐? 6학년하고 싸움을 딱 붙게 되면요, 싸우면 이기는 비결이있어요딱 코피만 터지면서 6학년도 울어 거야. 초등학교 4학년이고 5학년 6학년이고요. 6학년도 코피만 터지면 일단 울어요. 그래서 나는 구매할 때 4학년 때 6학년이라고 딱 붙으면 딴 데로 안 땡겨요. 덜려가야죠 코만 때리니까 코피는 쏟으면 주저앉아 안주저요. 그래서 내가 그때 대장로로 하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것뿐이에요. 그때 학구만 가게가 하나밖에 없어요. 동네 가게가. 근데 가게집 아들이 내가 4학년이에요. 걔가 5학년이에요. 그럼 가게집에 가서 내가 그거 다내 거예요. 어떻게 하냐. 야, 너희 엄마, 엄마 장돌 가서 쌀하고 보리쌀을 퍼와. 그리고 퍼가지고 뒷살을 가져라 그래. 그럼 그놈을 내가 들고 와서 아줌마한테 주고 사먹어. 그리고 나를 이겼다면 그 집에 가서 돌장을 가져가서 말업장을 각각 찍어 죽을 딱까지 찍어 그럼 부모구두가 싹싹 빌어야 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속을 많이 쓰겠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게 잘못 살아온 것도 있지만 커서도 잘못하고 나이 먹어서도 잘못하고 한걸 빌고 빌다 보니까 빌게 너무, 너무 많은 거예요. 끝이 없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부모 형제한테 잘못한 잘 것, 아이들한테 두고 가는 것 이런 것까지 또 하고 나오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거기서 느낀 게딱 하나가 있어요. 뭘 느꼈냐? 아! 재래식 화장실의 구독이는 위대하다. 지령이나 군병이나 막볼 것도 없어요.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들을 왜 죄를 안 짓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짓는 거야. 그래서 죄를 많이 짓고 사는 내가 그들만도 못한 것처럼 그들이 존경스럽고 막 위대해 보이고 죄를 식 화장실의 구더기만도 내가 못하다는걸 느낄 때 음성을 듣습니다. 따라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얘기를 들어요. 막 천둥 번개 같은 소리를 들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너는 십계명을 암송하고 십계명을 암송하고라면 내가 너에게 내려주는 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만 백성을 구하라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서부터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탁탁탁탁 계적으로 미리 예시를 해주는 거예요. 탁탁탁 그렇게 미리 알려주죠.